부동산의 미래를 보는 안목을 나타내는 물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장원지방공원 통영지원 2020 타경 9321 부동산 임의 경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제의 장평동이죠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대지가 92평. 건물이 이제 153평에 걸린 생활시설 및 주택 해가지고 이제 우회는 다가구로될거고 왔는데, 감정이 뭐약 11억입니다. 최저가는 5억 3,800이고. 근데 5억 3,800인데 6섯 분이 들어와가지고 6억 3,500만 원에 이제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거 6억 3,500에 낙찰받은 을 분이 사실 굉장히 잘, 낙찰을 잘받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위치가 문제죠. 이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위에 파란 부분이 맨 위에 지도에 파란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란 부분이 바다가 아니고 이게 바로 삼성조선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집은 바로 삼성조선 들어가는 그길 초입에 있죠. 자 여러분들 삼성 조선의 조선소 조선회사의 직원들은 사실 몇명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조선소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많아요. 하도급 업체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대부분 그 조선소에서 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용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철판을 가지고 배를 만들다 보니까 용접을 갖다가 하는데 요새 우리 LNG 선 같은 거 많이 막 LNG 선 같은 경우에 탱크를 뭐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뭐 용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용접 기술이 세계 최고로 발달했어요. 이 해외에 나가면은 뭐 태국인이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한 서너배 월급을 더 받는데, 그래도 그사람들은안 쓰고 한국 사람 쓰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을 하다 빠르게 하고 꼼꼼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마감도 잘하고. 지금, 대, 지금 이제 거제도에 대우중공업하고 여기에서 조금은 이제 한 10년 더 가면 이렇게 옥포에, 어, 대우중공업 여기는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하고는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이그 조선 경기가 그렇게 좋고 하게 되면은 삼성은 확산을 하는데 대우는 확산을 하고 하는 그런 게좀 없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삼성은 삼성가라고 하는 오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우는 이제 오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이 지금 아마 삼성은 그동안 누적된 채무들을 갖다 다 갚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그 뭡니까 그 소유 채굴하는 채굴선들 이런 것도 드류십도 지금 이제 처분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지금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좀 그런 게좀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식회사지만은 대주주가 이제 한국산업은행이니까 뭐 산업은행의 실제 감독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평 여기는 지금 지역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선 얘기까지 나오고, 장평은 바로 대우조선의 이제, 어, 바로 입구고, 실제 대우조선 본사의 직원들은 자기는 아파트에 다 삽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협력회사의 직원들, 협력회사의 직원들은 보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전부뭐협력회사서 아파트 다 이렇게 주고 할 수는 없어요. 협력회서 직원들 보니까 진짜 그 삼성이나 대우중고 본사 직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도 이제 집이사될 거 아닙니까? 그 그분들을 계장해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고 또 작년부터 우리가 LNG 운반선만 한0척 정국 세계 LNG 중만서는 우리가 다, 다, 다, 그, 아주 싹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올 거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그, 거제나 울산이 그렇게 많이 분비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어왜 이제 그렇게 분비지 않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지금 거제대학교하고 삼성, 이 삼성 자체에서 그 양성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거제도, 거제도의 삼성 조선에서 조선소 인력을 양성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갖다 인재들을 지금 이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고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 지금 통영에 있는 그큰 조선소 반쪽 망이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1000명에서 지금 한 5000명으로 한 4000명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제 회사가 한번 자빠진 회사가 어가지고 삼성이나 대우에서 주는 일거리만 받아가지고 서 운영을 하니까 좀 일이 들쑥날쑥 간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한 40년을 갔다가, 거제도를 지켜본 그 결과, 이조선마 조선이 주문만 많으면은 집값 땅값 다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경기가 좀 시들해지면 다 떨어져요. 조선 경기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우리가 장래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은 이 집값도 꽤 오를 것이고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